안녕하세요 한국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았습니다 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달 정도는 슬럼프 극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시 충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과정을 함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번째 에피소드로 아무것도 안하는 대신 방정리만 하는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슬럼프나 번아웃이 오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땐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단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내일 모레 제출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어,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레 나에게 맡기고 오늘은 그냥 해야 할 것들 잠시 미뤄놓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기로 했어요 요즘 저는 독서에 재미를 붙였어요 사실 책을 그리 많이 읽지 않는 편인데 최근에 책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얻기도 했고 그동안 제가 독서가 부족이었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요즘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책도 좋아하지만 크레마 사운드업이라는 전자책을 애용하고요 올해 제가 한 소비 중 가장 아깝지 않은 소비예요 그렇게 오늘은 몇 시간을 침대에서 책만 봤던 것 같네요 사실 오늘은 책 보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방 정리라도 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읽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여섯 번째 법칙으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라고 얘기해요.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거창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합리화하지 말고 얼른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뤘던 빨래를 하고 방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책상은 한번 어질러지면 정말 끝도 없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분 전환이 되네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 한달 동안 저는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었어요 움직이기도 귀찮고 음식하기도 귀찮다보니 손가락 몇번 까딱하면 오는 그 배달음식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배달음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움직이기 싫고 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닭가슴살만으로 닭갈비를 해보았어요. 참 다행히도 저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하고 배고픈 건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굶진 않아요. 저녁엔 야구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게 정말 큰 행복입니다. 저녁을 다 먹고 분리수거를 하러 갔어요. 사실 예전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대로 바로바로 버리러 갔었는데 쌓이는 저 쓰레기들이 얼마나 제가 나태했는지를 보여주네요. 왜 조던 피터슨이 방부터 정리하라는지 알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긴 오나봐요. 분리수거 한번 했더니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계획한 방 정리하기는 다 끝이 났어요. 모레 제출해야 할 과제가 좀 생각이 나지만 다시 한번 모레의 나을 믿고 넷플릭스를 좀 보려고요. 매운 새우깡이 있으면 즐거움은 두배죠. 요즘은 인간소비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인트로의 이 노래가 좋아서 스킵하지 않고 봅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네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는 참 고마운 존재예요. 한 달만에 영상을 찍고 올리려니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요. 네, 저는 요즘 이렇게 지냅니다. 방을 정리하고 푹 쉬니까 뭔가 새로 시작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세상에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각자의 고민과 힘듦이 있겠죠? 우리 내일도 같이 힘내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